네, 가상화폐 주간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레틴인스의 김원교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주잘 지내셨습니까? 어, 제가 가상 암호화폐 시장도 살짝 네. 안 좋았는데 제가 네. 또감계까지 살짝 걸리면서. <웃음> 쉽지 않은 한 주를 보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쉽지 않은 시장이었다고 하시니까 또 가상화폐 흐름이 어땠을지 짐작이 갑니다만 가상화폐 주간 흐름부터 한번 살펴 주시죠 네. 네. 어, 지난주 BR 인덱스는 요 40.94포인트로 시작해서 3.77포인트 하락하며 37.17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 그래프를 통해 시장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초에는 3일 연속 강보와 푸름을 보이며 괜찮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어, 그러던 도중 7월 10일 날 탈중앙화 거래소 중 하나인 벤코 거래소의 해킹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동안에 6.33%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7월 12일에는 전날 너무 많이 하락한 걸로 인해 기술적인 반등을 보이며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추세 전환에는 실패한 채로 한 주를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거래소 해킹 소식이 요즘 계속해서 많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좀 짚어보기로 하겠고요. 일단 개별 종목별로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살펴주시죠. 네, 네, 개별 종목 성과로는요, 베이직 어텐션 토큰. 이 28.09% 나홀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베이직 어텐션 토큰은 지금 코인베이스 상장 이슈가 겹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안타깝게도 30개 종목 가운데서 29개 종목은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에 좀 눈여겨서 지켜봐야 될 이슈로는 어, 3세대 가상 암호화폐 블록체인의 선두주자로 주목받고 있는 이오스가 19.85%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어 이오스의 이제 주요 리소스로는 램과 CPU 그리고 네트워크 저장 공간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투기적인 요소로 인해 램 가격이 8배 이상 상승을 하는 문제점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디포스라는 합의 알고리즘을 현재 채택하고 있는데 이런 합의 알고리즘에서 나오는 문제점들 때문에 투자자들의 불신이 겹치면서 네. 하락의 원인으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오스 그동안 많은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번 주에 네. 특히나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베이직 어텐션 토큰이 나홀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떤 가상화폐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 네. 베이직 어텐션 토큰은 어, 광고용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통적인 광고 시장에서는 광고의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광고 소유자나 아니면 어, 사이트 소유주 아니면 개발진들에게 모든 수익이 돌아가는 불균형적 구조를 좀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불균형적 구조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광고를 보다 보면 제가 보고 싶지 않은 불필요한 광고나 그렇죠. 아니면 불건전한 광고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광고들을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모질라 파이어폭스의 브라우저에 이제 만들었던 공동 창립자로 향후에 다양한 브라우저로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좋은 플랫폼이긴 하지만요. 이번에 코인베이스 상장 이슈로 인해 이렇게 가격이 급등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계속해서 새로운 가상화폐가 생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음악 관련된 가상화폐를 소개해 주셨는데 이번 주에는 네. 광고 관련된 또 가상화폐를 소개를 해주고 계시네요. 자 현물시장의 흐름 한 주간 흐름 살펴보셨는데요. 선물시장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선물시장 흐름은 어떠실까요? 어, 선물 시장의 흐름은요. 주간에는 일부 이제 가격이 조금 하락하면서 선물도 같이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CME 거래소는요. 190달러 상승하면서 6,355달러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CBOE 거래소는 현재 5달러 상승하면서 6,175달러에 현재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CBOE 거래소 같은 경우는요. 이번 달 다음 주 수요일 18일 날 선물이 만기가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선물 만기 전으로 가격의 변동성이 워낙 좀 커지는 부분들이 주식시장에도 있듯이 네. 이제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에도 있기 때문에 네. 한번 주목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선물 시장의 흐름도 이번 주잘 지켜보셔야 될것 같고요. 자, 앞서서 가상화폐 이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소식을 또 전해주시기도 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최근 이런 이슈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얘기부터 전해주세요. 어, 최근 최근 이제 국내에서 해킹 소식이 두번 발생했었고 네, 그렇죠. 연달아 또 발생했었지만 네. 어, 이제 기존에 해킹을 당했던 거래소들은 중앙화 거래소였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해킹이 발생한 이제 거래소는 탈 중앙화 아, 거래소거든요 그래서 예. 분산 원장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해킹이 발생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네. 스마트 컨트랙트를 업그레이드라면서 원래 시 노출되어 손상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군요. 그래서 천이백만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 그리고 백만 달러 상당의 펀디엑스 그리고 천만 달러 상당의 벤코 토큰이 유출이 되었고요 벤코 토큰 같은 경우는 자체 프로토콜 알고리즘을 통해서 현재 동결시키면서 유출을 막기는 했는데 이더리움과 현재 펀디엑스는 외부로 유출돼서 조사에 착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탈중앙화 거래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해킹이 다소 안전하다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이번에 탈중앙화 거래소마저 해킹에 취약한 점이 좀 나타나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안심하게 좀 이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빨리 조속히 마련이 그렇죠. 돼야 될것 같은데 네. 이렇게 뒷짐지고 지켜볼 게 아니라 조속하게 마련이 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하루빨리 좀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자, 다른 가성화폐 이슈 한번 살펴보죠. 어떤 이야기들이 또 있었습니까? 어, 이번에 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요 보스턴 컬리지 대 이제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ICO를 통해 모짐을 자급한 프로젝트의 개수는 현재 4천 개가 넘어가고 있고요. 그중에 56%는 4개월도 안 돼서 없어지거나 소멸됐다. 아, 예. 그리고 44%에 해당되는 프로젝트만 4 개월 넘어서도 현재 프로젝트가 존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초서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해 해당 모든 프로젝트들이 이제 자금을 모집한 금액은 총 120억 달러를 벌써 넘어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좀 많이 ICO 프로젝트들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이 되기까지는 보통 16일. 정도가 소유가 된다고 라 하고요. 예. ICO를 통해 모집한 가격의 80%를 뛰어넘는 가격의 음. 상장이 이루어진다고도 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조사 결과에서 따르면 암호화폐 가격이 형성될 때에는 네. 조금은 한달 이내에 가장 좋은 성과를 달성한다고 나오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한 날, 첫째 날에 매도할 경우에 그나마 가장 안전한 투자를 할수 있다고도 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특히나 7월 21일, 22일에도 가상화폐 관련해서 규제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 네. 지금 일단 국내에서는 G20 회의를 통해서 나올 네.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무분별한 ICO들이 상당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소 방안과 그리고 전세계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법규들이 마련이 되야될 거예요. 그니까 정확하게 이걸 금융상품으로 다룰 것인지 상품으로 다룰 것인지 이러한 문제점들이 이제 밝혀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국내에는 제 추측이긴 합니다만 7월달 중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빠르면은 9월달 정도쯤에 국내에도 규범과 음. 가이드라인이 갖춰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중국은 이런 규제를 좀더 강화하는 움직임이죠? 네, 맞습니다. 네. 중국은 원래 이제 끝까지 계속 네. ICO에 대해서 금지하는 입장을 강력하게 보이긴 했었는데 네. 이번에 중국인민은행 부행장이 또다시 한번 강력히 규제하겠다고 네, 네. 의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네. 어, 현재 금융을 또는 은행을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규제를 할 것이라고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ICO를 불법 증권 발행 및 유사수신 행위로 아, 규제를 하겠다. 예. 그래서 이게 해외에서 자금을 모집한 프로젝트라 하더라도 중국 내 사업은 절대 할수 없도록 금지시킬 것이다. 라는 강력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을 또 살펴보면요. 또 새로운 기사들도 있어요. 어, 블록체인 리서치 워킹그룹이라는 단체를 새로 만들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금융산업이나 아니면 기타 산업에도 지금 개선할 수 있는 방향들에 있어서는 블록체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두 가지의 이제 대조적인 모습들을 한번 유추해 봤었을 때제 개인적인 사견이긴 하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산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기조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위안화에 대해서 이제 통화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이렇게 문제가 될수 있을 만한 화폐적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네. 아니면 은위안화의 위협이 될수 있는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네,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중국에서도 가상화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조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한주 동안 지난 한 주죠. 지난 한주 가상화폐 시장 동향 살펴주셨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번 한주 가상화폐 시장 좀더 견고해지기를 바라보고요. 자, 김원규 대표와 함께 가상화폐 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